혹시 그 한국 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셨나요? 가입했습니다. <웃음> 제가 선물 그 선물 드려야 돼, 선물. 제가, 제가 그 밴드를 보고 모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웃음> 고추육미열에서 제가 그 자가로 심는데, 예. 잎사귀 약간 그 황화현상 노래지잖아요. 이제 그런 기운이 떨어지면. 근데 이걸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3일 안에 다시 온상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 NK라고 그 이삭걸음을 할때 제가 이거를 써봤어요. 그 수확을 해보니까 증수가 방이되는것 같더라고요. 아. 이 푸대에 담아보면 이제 그 우리 800kg에다 담잖아요. 네. 금이 그려져 있어요, 푸대에. 네. 그 밑에쯤에 다, 담겨 있는데 8 0 0 k g 더라고 아,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아, 효과 엄청 봤습니다. 그 오직 하하하. 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웃음>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예, 저, 전남 나주에서 왔습니다. 나주? 네. 전부터 슈퍼추비를 구했었는데, 네. 제가 올해 그 동작이 좀 늦어가지고, 예, 비료회사에서는 이제, 그, 품절이 됐다고 해서, 네. 영순농협에 가서 구해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아, 이공장이 없어요? 네네. 어,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배밭에다 쓰고, 이, 예, 그, 작물을 추비로 쓰는데, 해 보니까 그 작물 자라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오. 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예 그래서 에한두 예, 파트 구입해 갈려다가 네. 우선 한 파트만 해 갑니다. 다음에 공장에서 또 생산이 되면, 네. 예 그때 공장에다 주문하려고요 이걸 어떻게 알고 되셨어요아저 구미에 계시는 우리 그 쇼퍼 농부 네. 예 이승민 그 대표님께서 네. 예 홍보를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요. 조피님께서 늘 알려주셔가지고, <웃음> 예, 예, 예. 예, 이게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써보시고 나니까, 배에, 배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배가 성장률도 좀 높아지고, 그, 당도도, 어, 눈에 이렇게 팍 띄기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 다른 제품을 쓴 것보다는 훨씬 당도도 높고, 또 식감도 좋고, 어, 색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음. 예. 근데 이제 처음 구입해서 쓸 때, 사용량을 잘 몰라서 이제 그 두렵기도 했습니다만 한한번 써보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더라. 음. 예, 그래서 이제 그이 사용 용량대로 예, 뿌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 사용신거또 어떻게 사용거예요 저는 지금 그 배밭에는 관주로 하고 네. 에, 이제 나락밭에는 그냥 이렇게 전면 살포로 물에 잘 녹는가요? 잘 녹습니다. 뭐 기다릴 시간 없이 녹아버려요. <웃음> <기다리는> 시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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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 살포도 가능하고 관주도 가능하고 뿌리기도 가능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 예, 뭐 찌꺼기도 없고 그래서 네. 예. 이걸 개발하신 우리 그 이승민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항시감사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베이는왜 하신 거예요? 벼는 NK라고 그그 이삭걸음을할때 제가 이거를 써봤어요 그수학을 해보니까 정수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가? 예. 네. 네. 네. 무게가 네. 있는 게정수가 되겠죠 네. 무게가 네. 많이 네. 나온 네. 것 같아 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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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kg, 3kg 정도서 꽉 채워서 주면 1,100을 이렇게 살포하시면 됩니다. 이 푸대에 담아보면 이제 그 우리 800kg에다 담잖아요. 금이 그려져 있어요 푸대에. 그 밑에쯤에 당겨 있는데 800kg더라고. 뭐~ 무게로 우리는 저울로 떠서 파니까 부피를 안 팔고 그래서 증수가 되지, 않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근데 그 얘기는 벼가 알이 꼭꼭 여물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오. 예 이제 뭐~ 채소는 뭐~ 말할 것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제예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저는 이제 그~ 가정에서 먹으려고 채소도 텃밭에다 키우고 이렇게 해봐요 근데 이걸 뿌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NK나 이런 비료에 비해서. 크기 성장률도 높아지고, 증수량도, 잎사귀 한 개나 할게막두 개씩 나고 막 그래요. 또,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하니까 좋고. 어, 이제 제가 고초 육미에서 제가 그 자가로 심는데, 네. 잎사귀 약간 그 황화현상 노려지잖아요. 그런 기운이 떨어지면. 근데 이걸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3일 안에 다시 온상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누던게 다시 녹색으로 돌아온다? 예예. 선 예예. 근데 이제 그 고추 모종을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빨리 이제 모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억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억제. 너무 커버리니까. 억제제를 했다가 또한 3일 있으면 이제 약간 황해상노어지면 이걸 뿌리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 아, 효과는 엄청 봤습니다 그 오직하면 기까지 아깝습니까? <웃음>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그 농사 지었던 작년에 지었던 배입니다. 나주 배입니다. <웃음> 그걸 왜 갖고 오셨어요? 아 우리 어, 저희 집에 먹으려고 남겨놨던 거 네. 우리 또이 대표님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예예. 작년에도 보내주셔서 저희 아들이 사장님이 보내주신 배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배를 먹지를 않습니다. 아그 정도로? 당,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이거 먹으면 다섯 살짜리 작년에 꼬맹이가 배를 한개 반을 그냥 오 자기 머리만 한개 <웃음> 반을 그냥 혼자서 밥도 안 먹고 다 먹습니다. 그냥. 기비로 에, 기비로 에센팜을 뿌리고 <웃음> 배밭에다가 <웃음> 네. 추비로 이 슈퍼추비를 해서 <웃음> 생산에는 배입니다. <웃음> 슈퍼추비가 에센팜 사용하니까 배가 좀 달라진가요? 예, 품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걸 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커버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른 비료에 비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낮더라. 예, 그리고 또,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당도도 좀 괜찮고, 색택도 괜찮고, 해서, 올해는 이걸 전문적으로 써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까지. <웃음> 지금 저장 기간이, 네. 뭐, 내일모레 곧배 나올 때 아닙니까? 6월, 네. 이제, 내일모레가 6월 되고, 8월 10일경이면 3배가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장을 해놔도 이 정도로, 그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전에 영양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따신 거예요? 이게 작년 9월 말쯤 10월 5일까지 다 수확을 한 거예요. 맛이 어떠지? 예. 야. 삭삭 소리 보이시죠 소리? 이 잔맛을 보다가 마트에서 음. 그냥 판매하는 배를 애기가 안먹잖아고요이 먹어 못 먹어. SN팜하고 슈퍼추비를 쓴 후로는 배가 이렇게 맛도 좋아졌고. 음. 어, 평소에 다른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데 어. 새로 이제 비료만 바꿨을 뿐이죠. 비료 바꾼 뒤 이렇게 결과물이 좋아요? 네, 네.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 예. 네. SN팜하고 슈퍼추비를 또, 농민이 사용하셔서, 그것도 배. 그죠? 예, 예. 배, 나주 배에서 또 좋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장님, 이거 사용 설명을 해 저한테 또 전화와서, 예. 배나무에는 얼마나 뿌려야 돼요? 또 전화 올 거거든요. 분명히. 사장님이, 이제 배농사을안 짓습니다. 그, 그, 배에다 뿌릴 때는, 그, 관주를 하면서, 이렇게 큰 통에다가, 이렇게 500L 통에다가 그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비료 설명서에 보면 뭐 300평에 몇 kg 뿌리라고 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s m 팜은한 주에 나무 하나에다가 몇 kg 정도 살포할 수 s m 팜은 200평에 도포돼 있습니다. 200평에. 200평에 두바 100평에 한포 정도. 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추비하는 시기가 이제 어느 과원나 우리 과원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음. 차이가 좀 있으니까 농가에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음. 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셨나요? 가입했습니다. 제가 선물 그, 드려야 돼요, 선물. 제가, 제가 그 밴드를 보고 모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웃음> 또 아시는 거 있으면 답글도 좀 해주시고. 네. 뭐 뿌렸을 때 이렇게 잘 뿌렸다 이런 것도 좀 사진들 좀 올려주시고 하시요 그래요. 제가 덕수리 타법이라 빨리 못쓰니까. <웃음> <웃음> 농민이 농민이 만든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수확량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예 그런 날이 하루속히 저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 you <laughs>